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95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94회 복귀자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4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 2그룹, 3그룹, 3개 그룹으로 나눴었죠. 어, 1그룹에서는 2월수 24가 나왔고요. 2그룹에서는 어, 3중복에서 3이 나오고요. 어, 기타에서 27, 35 그리고 보너스 볼28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어, 8이 나오고요. 기타에서 1이 나왔습니다. 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어, 이 3중복이 제외 가능성이 있어서 어, 요 기타, 이게 3중복이 제외가 되면 어, 기타에서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3중복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기타도 어, 출해졌고요. 출애, 그 다음에 이 그룹에서 2중북과3중북을 합쳐서 합치면 여기가 필출이 예, 필출이 임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3이 나왔죠. 여하튼 대분류는 성공을 했는데요. 어, 요제 가능성은 어, 가능성 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3중북은또 어, 출을 했습니다. 3중복이 어, 어, 재가능, 어, 가능성이 있는 근거는 여기서 있었죠. 어, 여기 복기 자료를 보시면, 어, 이 그룹이 어, 16연속 출중인데, 이복기를 시작한 이후로 최장 출한 게 16연속이었거든요. 타이 기록이라서 어, 재가능성을 어, 조심스럽게 살펴봤었는데, 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8이 나왔고요. 또 보너스고 28도 나왔고요. 또 35분 2 5개가 나와서 17년 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2, 3주 안에 이제 전멸을 할 겁니다. 길어 길어봐야 이제 2주, 4주, 3주는 이제 이 그룹이 전멸할 때 숫자는 바뀝니다. 숫자는 바뀌어요. 다음은 필출 가능 그룹 복귀입니다 어, 3 우측 사선하고 5 좌측 사선이었는데요 어, 이게 4연멸 중이어서요 3연멸이 딱 5번 있었는데 신기록 중이었죠 었 그래서 어, 우선 이 내수를 먼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이수에서는 3하고 35하고 2수가 나왔고요 여기 전체로 본다면, 아, 3하고, 27하고, 35, 이렇서세 수가 나왔습니다. 5, 좌측 사선은, 전멸을 했죠. 아, 3, 우측 사선에서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아, 5, 좌측 사선은 이번 주에도 또 검토를 해봐야 돼요. 소수. 소수가 지금 3면멸 중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 필출 가능 그룹 두 번째입니다. 어, 7, 9, 그 쓰였는데요. 어, 3 삼연멸 중이었었죠. 어, 지금까지 3연멸이딱 여섯 번 있었는데, 이제 타이 기록이라서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덟 수 중에서 우선 그네 수를 먼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7, 29, 37, 39. 이걸 먼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는, 어, 우선 검토할 수에서는 안나왔고요 우선은, 어, 잘못 포기됐네요. 37이 아니라 27이죠, 27. 어, 여기는 전멸했습니다. 아, 이거 잘못 포이됐습니다 어, 27이 나왔어요. 어,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이게 어, 퐁당퐁당.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또 나오면 죽고 이렇게. 퐁당퐁당 지금 12연속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전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지난주에 여기서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보너스 볼, 28번, 이렇게 2.5개가 출을 해서 흐름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주에도 어,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흐름을 이어가서요. 이제 13연속이 됐습니다. 어, 다음은 어, 994의 주말분석복기입니다 어, 필출 삼수복기였는데요 어, 대상수는 16, 21, 26이었습니다. 어, 이 원본은 5, 9, 16, 21, 23, 26, 45, 6의 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어, 이게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버했어요 대상수는 세수는 혹시 이번에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전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6으로 올리겠습니다. 숫자는 바뀝니다. 대상수는 바뀌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별난카페 자료상 흠결이 전혀 없는 수 모음 복귀인데요 어, 여기서는 어, 8번이 출을 했습니다. 네, 한 개가 출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이, 이 그룹은 이제 당분간은 계속 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도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보통 한번 어, 출하기 시작하면 어, 쭉 출하다가 또 물론, 전멸 빈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전멸 후에 지금 두 주차 이 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도 또 출할 거라고 보고, 어, 주말에 다시, 아, 목요일 날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필출 삼수크롭 복기입니다 어, 라인님께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어, 지난, 지난주에도 또 출을 했습니다. 아 여기 어, 물론 이제 보너스로 출을 했는데요. 어, 라인님 자료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요. 지금까지 이제 다섯 번째 올리시는데 어, 저 지난주에 한번전멸하고는 어, 어, 이렇게 꾸준히 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료가 아주 상당히 라인님 자료가 상당히 좋아요. 자 다음은 어, 헌터 자료입니다. 헌터가 전요어 여기는 어, 목요일 날은 어, 이렇게 두 그룹을 올려드렸습니다. 일반 분석실에 한 그룹 올리고 헌터 연구실에 한 그룹 올렸는데 어, 모두 다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했습니다. 어, 여기도 일반 분석실에 올린 건 원본 자체가 전멸을 해서 어, 이건 어, 뭐 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전멸하는 자료에서 뽑았으니까요. 또, 고정한 수도 또 여기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고정한 수도 그래서 전멸을 했는데요. 여기 우측, 헌터 연구실에 올린 거는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대상수가 이거고, 원본은 이건데, 389도 출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389로 나누고, 4, 9, 20, 4, 20 38 이렇게 두개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여기도 출 가능성이 있었고 여기도 출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 여기는 어이 뽑은 세수를 뽑은 4, 20, 3 8은 전멸을 했고요. 389에서 두 수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 3번하고 8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어 뽑은 수가 전멸을 해서 지금 안타까웠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한 수는 여기서 뽑았으니까, 뭐, 이건 당연히 전멸을 했겠죠. 고정한 수는, 금요일 날 올려드린 고정한 수는, 일반 분석 시에 올려드린 자료에서 뽑았으니까, 그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으니까 이건 전멸이 됐고요. 또, 그 2월 수도 지난주에는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2월 수가 24가 3연속 수라고 있죠. 24도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그 한번 2월 된수라서 어, 그 버렸더니만 고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수로 다 압축을 해버렸는데 66, 24, 4부터 24는 어, 한번 2월이 돼서 2월이 된수라 어, 빼버렸더니 크게 <웃음> 어, 나왔습니다. 아, 로또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아, 세수까지 압축을 잘 해가지고서는 버리, 그 세수 중에서 버린 수가 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전멸해서 어, 필출삼수클럽은 지난주에 이 헌터 자료가 아주 어, 그, 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주에는 어, 더욱 어, 심혈을 지우도록 하겠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지난주에 그 자료가 아주 상당히 부실해서 그, 어, 필출삼수클럽의 그 유료 회원님들은 어그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그 기간이 만료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어, 그분들은 한달 다시 연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달에는 그냥 무료로 어, 한달 보실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시키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아주 어, 자료가 상당히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5의 분석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또 995의 분석입니다. 필출 삼수크룹 로또 헌터에서는 매주 필출 삼수 그룹 한개씩을 공유하실 분석가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매주 어, 서로 다른 필출 3수그룹6 어, 개만 찾아낼 수 있다면, 여 개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어, 1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 힘을 합쳐서 어, 상위 당첨, 어, 우리 고객, 어, 저 구독자님들 어, 상위 당첨 되시라고 만든 사이트니까요. 어, 그 같이 협력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5의 대분류입니다.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고요.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입니다. 어, 1그룹을 다시 에, 2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 이웃수로 분류를 합니다. 이월 어, 2월 지난주에는 이웃수가 어,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웃수가 필출입니다. 어, 지난주에 전멸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한수 이상은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2그룹은 어, 3개 그룹으로 나누면 삼중복, 이중복,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삼중복 먼저 살펴보시고요. 38, 39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중복, 11, 21, 31, 32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기 없으면 기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냐면 이중복과 삼중복을 합쳐서 2에서 3, 1에서 4 또, 기타에서 1에서 사 이렇게 필터하시면 될 거예요. 필터하신 시분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가끔 가다 이제, 뭐냐면, 이중복 3중복이 전멸을 하거나 기타가 전멸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3그룹은 다시 세개 그룹을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3중복은 10, 22, 30, 37. 또 여기 이중복은 33, 기타 5, 6, 아, 44 이렇습니다.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여기가 전멸 제 가능성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 그 근거 자료까지 지난주에 보여드렸었죠. 그런데 아, 이번 주에도 역시 아, 그, 그건 그 유효합니다. 지난주에 출발 했기 때문에 아, 여기는 항상 이제 앞으로 2, 3주간은 아, 이중복과3중복이 아, 전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세요. 이게 전멸한다면 기타가 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살펴보시고 여기서 10, 22, 30, 37, 33에서 보이는 수가 없으면 5, 6, 44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아, 이삼그룹 전체가 전멸하는 경우도 그 빈도가 좀 높아요 이, 이 그룹이나 이 그룹보다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어, 관심 그룹입니다 어, 관심 그룹은 4개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어, 이 4개 그룹이 다출 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 4개 그룹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오있는데요 어, 지난주에는 2.5수가 출을 했죠. 어, 퐁당 풍당 13연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대상수가 많아서 어, 이 출, 멸, 멸루다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출, 멸, 출, 출 어, 추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이번 주에, 어,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이번 주에 추를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헌터가 지금까지 특이 어, 패턴 자료를 상당히 오래도록, 오랜 기간, 어, 이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자료, 가 보통 이, 어, 별난카페가 올려드리는 이, 퐁당퐁당 자료들은 보통 네 개, 네 개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곱 개 수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번 주에 출혈 해서 전멸할 가능성, 아, 저,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이제 13연속이니까, 어, 상당히 많이 왔죠. 일곱 순화되는 것이 13연속이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게 8연속 내지, 어, 길어봐야 9연속에서 상황이 종료되는데, 지금 13연속까지 왔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종이될 시기가 이제 임박해 있어서 이번 주에 출루 보시고 한번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요. 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종이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고정수 한번 굴라보시기 바랍니다. 별난카페도 아직 주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내, 나올 가능성이 약한 수가 이렇게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우선 소수인데요 소수가 지금 3연멸 중이에요 1회에서부터 994회까지 2연멸만 11, 2연멸이 11번 있었어요 3연멸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록 중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게 출할 겁니다. 이건 필출로 보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필출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연멸이 1 1번이 있었는데 이연멸 후에 그 소수가 출한 개수입니다. 이연멸 한 후에 두 개가 두 개가 출을 한적두 개가 출했고요. 여기도 두 개, 세 개, 두 개, 2.5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5.5개, 두 개, 이렇게 출을 했습니다. 아, 2연멸 후 출한 경우에요. 여기 딱한 번만 5.5고, 나머지는 두 개에서 세 개를 이렇게 출 했습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로또용지에서 이거하고 비교하시라고 하나 더 올려드리면요. 5 좌측 사선하고, 7 좌측 사선. 이두 개를 합치면 이게 지금 3연멸 중입니다. 이래서부터 994회까지 2연멸만 9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기록 중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 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 이두개 자료를 놓고 보시면 여기에서는 5 좌측 사선과7 좌측 사선에서25 하나가 빠져나갔죠. 이25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는 2하고 4 1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좌측과 우측의 중복수에서 우선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좌측과 우측의 중복수에서 살펴보시는데요. 어, 이 별랑 카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 좌측 사선에서 또7 좌측 사선에서 각각 출할 가능성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어, 지금 어, 이걸로 볼 때에는 소수가 2연멸 후에는 한개 출한 적은 없어요 2개 이상은 출했죠 꼭.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수 이상은 출한다고 라봐이 복귀 자료를 볼 때는요 어, 그렇다면 어, 5 5 어, 좌측 사선과 7 좌측 사선에서 어, 적어도 한개 이상씩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 한개 라인에서만 아두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렇다고 해서 꼭두개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로또는 늘그 아, 아, 뭐냐면 아, 새로운 기록을 써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또 달랑 한 개만 또 출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 부분도 주의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끝수 분석입니다. 아, 7, 9 끝입니다. 지난주에도 올려드렸었죠. 아, 지난주에는 2 7 출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주에도 아, 7구것 수는 필출로 보여요 이번 주에도. 어그 아, 근거 자료는 이렇습니다. 어 7구글 수 중에서 지난 주에 출한 27을 제거하고 보면 아, 4연멸입니다. 근데 1에서부터 994회까지 4연멸이 딱두번 있었어요. 5연멸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타이 기록이죠. 그렇다면 이 어, 7수에서 필출할 가능성, 27을 제외한 이 7수에서 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어, 그렇지만 이 어, 8수를 다 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7이 또 2월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어, 이거 근거 자료를 어, 얘가 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건 가져온 거고 어, 7구수 전체를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999의 로또 분석을 마치고요 여기 공짜로 가져가시면 1등이 어려워요 꼭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가라는 게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이거 신경 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꼭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세요 전에 이런 이 글을,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강아지, 강아지를 이웃집에서 이제 강아지가 새끼를 나으면 어,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지금이야 뭐 물론 돈돈 어, 돈 받고 주는 이렇게 팔, 어, 팔기도 합니다만은 어, 저희들 어렸을 때는 강아지를 서로도 이렇게 이웃집에서 서로 새끼 나면은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강아지를한 마리를 주면은 이웃집에서 주면은 어, 그걸 공짜로 가져가면 안, 된, 안 된다는 그 어른들이 그러셨었죠. 다음은 뭐그 어, 당시에 또는 뭐1 0원이라도 내고 가져가라 이런 말씀들을 어, 하시던데 어, 그 이유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어,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 여하튼 어, 그 강아지도. 강아지를, 세 식구를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음은 1 0원이라도그 어, 당시에 또1 0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음, 1 0원이라도 내고 가져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어, 로또도 그렇습니다. 로또도, 어, 이렇게 서로, 서로 정, 을 나눠야 돼요. 서로 정을. 그러니까 뭐냐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을 어, 달아주시는 거는, 어,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저에 대한 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꼭그돈안 어, 되는 대가니까 아, 지불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 꼭 아, 1등 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